아, 네, 가만 빨리 자, 빨리 자, 빨리 자니 아주 신났 어요, 신났 습니다. 미시간 레이크에 여기 미시간 레이크. 저 밑에가 이제 시카고 다운타운이고요. 바다 같죠? 수평선이 있어요. 수평선. 엄청 바다같이 큰 호수입니다. 다이센이 신났습니다 What is... d t s a l m o i t smooth. Sorry. <laughs> <laughs> Yeah, yes, yeah, the boiler. It's for sale. I wonder if she c o up w h it. No! I don't know, I want an ear down. I want to do something. Thank <laughs> you. Yeah. e o a h e h e k a y yeah, yeah, yeah. Yeah, but that's t u r p e r a m a 네, 지금 1시간도 넘게 놀았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발산이 네. 너무 좋아요.